어디 보자 궁금하다 대원아 기다려 어이, 뭐야 아니 나 저건, 저런 저건 필요 없다 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 대원이다 야 괜찮아 너물 뿌릴게 물 뿌릴게 잠깐만 물물물물물물물물 <웃음>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뒤에 뒤에 에스 뿌렸어 여기다 물 뿌릴까 다야 위에 에스 내구도가 많이 났잖아야 저기 크리퍼 있다 제, 제 불쌍해. 야, <웃음> 발가락 이 물을 버티다 죽었다. 어, 내땅 파다가 물 터졌다, 여기. <웃음> 이 녀석 발가락에 힘이 좋으면 컴퓨터만 꺼진다고. 옵시디언 켜야 될것 같은데, 오늘. 야, 숨, 숨. 숨 딸린다. 숨 딸린다. 어딘데어됐다 몰라, 여기 땅 파다 보니까 물 나왔는데. 물 나왔다고? 니네 양동이 만들어서 좀, 물은 들고 다니지. 어, 왜 그, 저기, 니 있다. 응. 아, 나, 나, 나, 빨간, 빨간색, 이거, 광물 좀 들고 가자. <웃음> 왜, 이름이 이름 생각이 안 나니? 아, 레지스톤. 그냥 빨간 애라고 부를 거다. 뭐, 대원이를 파란 애랑 부른 거 같은 거 아니야. <웃음> 파란. <웃음> 아이, 민균이 봤지, 그거. 크리퍼 발가락 힘으로 버티는 거 <웃음> <웃음> 아이, 왜 이리 웃기지, 저거. 애가 살고 싶어가. <웃음> 발가락 힘으로 버티면 있다고 죽었다. <웃음> <웃음> 아, 존나 웃겨. 탁인데, 하다 보면 다이아 간게딱 나온다니까. 컴퓨터. <웃음> 아유. <어휴. 웃음> 마치 걔네 집 컴퓨터 터지는 소리랑 똑같았다. <웃음> 왜 누구 컴퓨터 부서졌냐? 아니 그립 부서졌다 발가락 입으로 버티다가 죽었다 이거 <웃음> <웃음> 민규 다이아 캐고 있는데 <웃음> 앞에서 어 뭐야 그립 부서트렸다 <웃음> 뭐 없대 얘나 일자굴 파야겠다 여기가 11이니까 여기가 아, 10이겠네 동물 나올 땐 걸어서 나오기 귀찮으니까 그냥 자살할래 아그리나 철권 아거든 하러 안에 어제피좀 쓰면 살짝 꺼야 되는 각이 잡혀서 아까 니그 네 계단에 화로방아놓거 기억해? 거기 어... 있다? 아 거기 야 거긴 입구에서 가깝잖아. 어 그래야 나중에 찾기 싫을 것 같아. 나 요까지는 좀 위험하지. 다이 하나 찾고 이제 건축도 좀 깔쌈하게 하면서 해야겠다. <웃음> 아 생활 패턴 돌리고 있는데 아직 몸에 안 맞다. 생활 패턴은 원래대로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난밥한끼 먹는 건안 안, 안 그렇더라 어 나, 뭐? 나는 원래 밥한끼 먹거든 응. 밥한끼 먹는 걸 중2 때부터 유지했더만 살이 빠지긴 빠져 빠지는데 먹는 키가 안 크더라 나는 키 원래 멈췄다 근데 중학교 때 마라톤 하고 그랬거든 아 마라톤 마라톤 좋지 그러니까 쫙 빠지더라 사람이 나나 아, 그런 거 좋아한다 은근히 걷는 걸 좋아한다 뛰는 것도 나는 2학년 다니세요 한테서 배웠거든 제육 선생님이어가지고 그선괜찮았는데네 그거 막 응. 나는 그냥 이제 나 마라톤부 아닌데 내 친구 마라톤 하거든 했었거든 근데 응, 이제 응. 옆에 가갖고 할거 없으니까 같이 뛰었거든. 응. 그때만. 아. 해 보고, 마라톤 하라, 대쌤이. 응. 마라톤? 막상, 응. 어. 막상 나가기는 너무 귀찮아갖고. 마라톤 거 일단 숨 쉬기를 잘해야 되니까, 진짜. 어, 진짜 잘했다. 내가 5 k 로 내가 5kg 뛰면서 힘든 걸못 느꼈는데 지금은 또 아니더라. 그, 그때 몸무게가 53kg까지 내려갔었는데. 어. 아, 근데 그거 진짜 호흡만 관리 잘했다. <웃음> 오래 뒤, 오래 달리기가 가능하거든 무조건 나 근데 Y10 맞냐 지금? 맞는데 아 맞다 일자로잘안 놓지 누누뭐뭐 폭파시켰다 뭐를? 아 크리퍼 폭발 꺼놨는데 소리가 들렸어 아 크리퍼 터지는 소리 걸. 혼자 자폭도 하나? 어.. 주변에 민규 없나? 몰라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덕... 안사남 주제 아니.. 이게.. 건축자질 많이 생긴 건 좋은데 땅팔때 나오니까 짜증 난다 아, 아, 아 나는 좋긴 한데 그게 이, 자, 인벤토리 찾자는 것 때문에 어. 다이아... 돌 많은 건 괜찮은데, 근데 진짜 쓸모 없는 유용한 게 맞는 것 같다. 어, 약간 양날의 검이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저 대리석인 줄 아는데, 안사람이더라. 아, 안사람이란다. 선물로감... 아, 나 고립된 상태로 지금, 아니, 니나 처음 여기서 일자골 같이 팔래? 나 일자골 팔고 있어. 괜찮아, 나도 혼자서 일자골 하고 있다. 아니, 처리 한게못 자라갖고, 지금. 음, 왜? 아까 다 해놓은, 아, 이 자살해야겠다. 나 서른다섯 개 있는데. 아예 찾으면 나 바로 곡괭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옵시디언 14개 캐면 되지. 14개. 응. <웃음> 하고, 오는 길에 대원이도좀 캐가야 되는데. 아. 와, 죽을 뻔 했다. 자까죽을뻔했다 이거, 이거 철 구워진 거 해가지고 어, 위에 넣어놓을게 응. 아까 그 상자 안에 응. 석탄 내가 최대한 많이 캐서 갈게 나 석탄 한세트 하고 열한 개 있어 많다 <웃음> 오케이. 일단 염료는 나중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버려야겠어 달리기를.. 달리기 키가 따로 있든가? 스플린트 기 있을걸? 컨트롤.. 어 근데 내가 노트북이라서 손가락이 컨트롤에 닿기가 힘들더라 더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 짧은게 아니라 힘들다.. 내가 철하고 다넣어놓게 아까.. 상자 안에.. 음. 퇴근 준비를 살짝 해야돼 퇴근 자자와라.. 아, 뭔가, <웃음> 나 30분 안이끌것 같아. 니? 네? 응. 근데, 이, 이, 그, 다음 주 주말에 내 시간 없거든. 여행가 갖고 애더라고 어, 나도 여행 간다. 19, 20일. 뭐야? 신기하노? 다, 일부러 다음 주에 갔다, 나도. 어, 어디 가노? 원래 내일, 이제, 이번 주말에도 가고, 어, 나도 이번 주말에 간다. 나, 나는 20일. 산, 양산. 난 20일 22 경주 2 0 22 <웃음> 그럼 23일에 오면 되겠네 응 그리고 30일날에 어 나도 그시 아, 이... 안된다 어 30일날에 내그야나 이거 얘기하면은 그그 그 지역 간다고 요즘 그 어디? 그이 시국에 간다고 욕먹는다고 아 거기 일어 당일로 난난 난 솔직히 신경 안쓰는데 진짜 지랄 존나한다니까. 난 신경 써야 될것 같아서. 음. 그 그거 이해는 하나 난 강요하는 건 이해 못하겠다. 음. 하간... 안돼 그거 강요하는 게 이상한 거 맞아. 불매 운동은 자유거든. 어, 아 이게 나도 불매동 해야 된다 이생각을 했는데 있다 이가 음. 제일 이해 못 했던 게 뭐냐면은 음. 이미, 이미 산 거를 부수는 거는 멍청한 짓 아이가 어 그건 아니지 어. 그리고 불매운동을 하는 걸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것도 우리 동네에 약간 레전드 있었다고 예. 도요타 차막 긁어놓은 거 어 아, 그런 사람도 있더라. 어 진짜로 있더라. 나나 나는 기 사람만 봤는데. 나 우리 이모부가 일본에 일본 차 뽑은 뽑은 다음에 그 그런 거 경주공업 때 가지고. 경주공업 6월 말이었거든 그때 아마. 아 딱딱 딱그 찰나네. 어 나도 그때 펜텔에도 샤프 샀다. <웃음> 괜찮더라 그거. 굳이 걔네들 마음에 안 드긴 하는데, 샤프는 잘 만드니까. 아니, 난 신발 샀는데. 응. 음. 사고, 이제, 아 기분 좋다, 신어야지 했는데, 터져 부는 거라. 아, 그래, 나 대상 좀못 입고 다니겠다, 돌맞을까봐. 난, 아 대상생 그래도 좀, 티라도 좀덜 나지나? 꼰대 가르송이라고. 아, 진짜? <웃음> 그, 렇고 사놓고 지금 두세 번 신고 못뭐 신고 있다. 뭐를? 아. 그림발. Y10에서 야 계속 앞으로 파는데 다이아가 하나도 안 나와 오, 백섭했다 방금 뭐지? 약간 그렇다 뭐지 <웃음> 세븐다이아 나그순동물 파던거 어디갔지? 그래도 내가 몇개더 찾아놓을게 나한 6시까지만 하다가 얜갈 때뭐 사갈지 좀 정리하겠더라고. 니네 애들이랑 같이 안 사나? 애들이랑 가는 거면. 그, 그니까. 일단 정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모일라고. 이... 음. 금요일에 모여가고. 리규 어디 가노, 그럼, 리뷰에. 애들이랑 가지. 난, 나 가족이랑도 한번 가고. 사실 별려는 아니고. 아, 라면이랑 가나 혹시? <웃음> 일행에 라면이 있다고 혹시 간식 챙겨가라 해서 챙겨가는 거가? 어떻게 <웃음> 알았노? 들켜뿔다 넌이 자식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돌이 내 거다. 아 라면이 주원이가 응. 자기가 라면인 걸 인정했다. 라면 많이 먹어서 그래 야된 거. 아니 라면이야. <웃음> 내몹스포자 찾은 건좀 신기하다. 그거 섬세한 손길로 뜯으면 뜯어지나. 몹스폰어 어 아마 뜯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로 뜯긴 뜯더라 뭐지 기억이 안나 옛날에 섬세한 뜯어질 걸 뜯어질걸? 정확히 옛날, 이거 옛날처럼 이렇게 네모난 게임을 내가 작정하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진짜 힐링 게임 막 다른 게임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하러 들어온다 혼자서 아. 애들 게임하다가 어디 가는데? 마크 하러 가는데? 이러면은 그나 그래도 아. 아직도 할만한 게임 맞다 이거 야아 진짜 민심만 아니면 이거 은근히 진짜 그그 그분과 그분 때문에 망했지 그분 들 그분 둘 그분 둘로 맞다 금도 캐고 철이 왜 안나올까요? 아처 철이란다 다이아 다이아 둘다 돈의 눈이 멀었다 다이아 았나 아니 뜨기만 기다리고 있다 아, 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런 사람들 게임하는 거 보면 진짜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돈 때문에 하는 게 느껴진다 이거 재밌어서 하고 있다. 응. 난그 게이모드 서버에 있는 동영상이 조회수가 3 0 0 0 넘죠. 어? 오로 요즘 마크 채널. 아, 그래. 재밌는 데는 아직도 재밌거든. 나 옛날에 회사는 거 봤는데, 신인 스타 거. 레드스톤 잘 만지는 사람들 보는데, 나. <웃음> 외국 애들도. 신기하잖아 마플 어? 뭐지? 난 늙었어 못 알아먹어 나도 요즘 못 알아먹는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 음. 난 내가 막 있다 이거 어. 그런거 안못 따라가게 될 나이가 올줄 몰랐거든 어? 다이아 찾았는데 한기다 <웃음> 아니 야, 주변에 덕해봐 주변에 덕해면 있다 아니 한개밖에 없다 어? 있다 찾았다 두 개다 칼 만들면 되겠네 내가... <웃음> 칼... 나는... 폼깨기도 못맞아 나는 칼 만들어야 된다 강취로 <웃음> 야 우리... 예. 옛날 대헌이는 최고보이야 <웃음> <천천고인이야>, 민규 <웃음> 누구? 옛날 대헌 그건 뭔데? 사탕수수 아, 아. 구대원, 신대원. 도도도도. 마크에는 대헌이가 세 개가 있다. 그는 누구인가? 사탕수수, 대나무, 라피스 라즐리다. 저대헌이는몇명있노 어. 몇 <웃음> 61대헌 왜왜 많이 캤어? <웃음> 그는 과학이다 사이언스 <웃음> 아 이거 61대헌이 과학점수거든 저거 아 과학점수라고? 마이스콜1 61이라고 <웃음> 주변에 용암 소리 들리면 있을까? 다이아가 좀 위험한데 붙어 있을 수도 있지 난 그래서 다이아 뜨면 주변부터 캐본다 진짜 옛날에 막막그 진짜 의미 없는 거 많이 할때 그냥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어. 막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할때 듣기 그냥 한 서너 명이서 모여갖고 하, 하연이랑 옛날에. 어. 대이렇게 세시서. 다야 누, 누가 더 많이 캐나 해갖고 막두 시간 동안 시간 지나면 했는데 막. 내 세트는 꽤 나왔다, 이거? 아. 진짜 애들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웃음> <그래서 그냥 웃음> 인내심 있으면 할수 있다. 무조건. 아니, 어. 근데 약간 운도 따라해줘야 돼. 한세 세트 이렇게 나오려면 진짜로. 야, 근데, 나 민규나 TP 좀 해서. 다이야 하나만 더. 하나만 주세요. 오피디언 캐로 갈래, 나. 어, 네가 왔네. 하나만, 하나만. 헬로. 땡큐. 고맙. 선물도 줄게, 내가. 아, 야, 대현이 네가 주웠나보다. 내가, 내가 무슨 걸. 야, 그거 보고 대현이라고 하는 거 나, 너무 자연스러게 나... 그분을 기려야 된다, 어떻게든. 야, 내, 내 석탄 개수가 대운이과학점수어 빨리. 내 석탄. 사이언스. 어, 여기 있다. 여기서 게면 되겠다. 잠깐만. 안 되겠다. 아, 되겠다. 대원이 두 개를 희생시켜서 막대기 두 개를 만들고 합니다. <웃음> 이걸 붙인 다음에 막대기 두 개랑 다이아 세 개를 오케이 겹쳐가지고 이걸 해서 여기다 하나 딱 붙이고. <웃음> 어? 야 여기 또 있는데 여기 한번 탐사해볼까? <웃음> <오>. <웃음> 아 민규 나 오늘도 그 동영상 봤다 심심해서 라면이야 이시빌 와와와와나야나 와, 나. 뭐야 익었네 <웃음> <이, 이겼네. 웃음> 어나 익었다 니 <웃음> 15통 됐다 아나 나 밑에 가방 뚫린 줄 몰랐다 야불 붙으니까.. 야 위에 좀비 몇 마리야? 이거.. 야 좀비 몇 마리야? 야, 이거.. 대충결적이다어인벤트이 됐다.. 아 진짜 심하네.. 다이아 안나오나? 야대훈이 야, 12마리다.. 야. 아대원이왔다좀기 12마리가 한 번에 온다 도망가 얘들아 <웃음> 민기 와중에 한글 쓴거 보소 다 잡았다 거의 3마리 정도 남았다 <웃음> 어 뭐야 왜 죽어 아 피가 없네 아, 잠깐만 아 작은 거 이거 짜증나는 거 때로도 안 죽어 아이스버킷 챌는지 뭐야 옵시디언 나, 나 그쪽으로 TP할게 에이 아, 안전한 데 맞지? 여기 여기 아 광부의 삶이란 진짜 오케이 헤이, 1.9 봄나오 1. 1아 왜? 물 일부러 닳았는데? 물 일부러 닳았는데 아, 그래, 이거 물 안에서 땅바닥이 발 닿으니까 소도좀 빨라지대, 요새. 그건 처음 알았다. 어저 화가만 어저 화가만 나도 다이아 조이 멍청이더라. 나두기 캤다니. 오케이. 병정이. <웃음> 아, 잠깐저 <저거 웃음> 누가 했단 말이더라. 아 <웃음> 진짜 맞다 옛날에 우리 학원에서 <웃음> 어. 누가 멍청이 왜 됐는데 병청이라 해가지고 왜? 왜 뭔데? <웃음> 병신멍청이 <웃음> 병청이 <웃음> 씨아 생각해보니까 따근노 하고 병청이 내가 수입해온 말이다 어이구. 난 그냥 철광석캐는 담당할란다 나한세광 넘게 는 철광을 얻고 있는 철광을 얻고 있는 철광을 거고 있는 철광을 얻고 있는 철는 철광을 얻고 있는 철을거고을고 양이 어 그냥 이 체드 테이블 다섯 군데 만들자 옛날에 이래 가다보면 그 짜릿함이 있었는데 오 다이아 하는거 음. 오씨 용암 이건 아니지 다이아 팔거면 일자국 팔때나 절대 안 꺾거든 한 방에 다이아! 팔았네막 막 꺾다가 음. 막 꺾다가 자연 동굴 나왔는데 다이아 있어 아니 그.. 자연동물 바닥에 보면 개 많다 잠깐만 소름 돋는데 나한개 나올 것같아 민규 다 캤나 혹시이야나 12개 캤는데 너무 많이 캤다 나무 피요도 없는데 내가 필요 있나? 8개? 20개 있네 됐다가 여긴 뭐없대나 민규? 가볼까 계속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나도 강지로 칼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왜두 개밖에 없나 <웃음> 안나아아 아, 과학인가 인센트 테이블이라도 만들자 어아마튼데 요새 30레벨 있잖아 하나밖에 안 붙나 32센트 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요새 4짜리로 효율도. 야, 30레벨 인첸트 했는데, 달랑 하나만 붙더라, 나. <웃음> 아, 진짜 효율사 하나만 붙더라. <웃음> <웃음> 자리, 근데 그게 나을라, 나. 효율사 좋던데, 엄청. 음, 근데 상황 따로 또 다른 거니? 너무 빨라서 탈난다 야안 나올 것 같으면 언젠가 나온다 그래 그거 하고 지옥에서 한문 클릭하면 주변에 나 박살 나 있다 사항들은 효일 가면 박수. 박수.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니까 주변에 있는 철도 낙캐가자아 퇴근 준비 완료. 이거 죽어도 인벤 그거지. 어. 아뜨뜻하다두 개. 아 종이 농사에도 빨리 해야겠네. 왜 유목민 왔는데? 죽여. 안돼, 아, 쟤는 좀 착하게 생겼다. 그침 뱉는 놈은 아까 그싹 바가지가 조금 옥다리가 노란 애 난데 그 어? 여기 다이아고 다 넣어놓을게 레드스톤하고 친구 상자 모자란 거 같은데 상자 만들어 놓을게 어. 그건 어. <웃음> 이더는 물이 예쁜 게 제일 좋은 거 같다 <웃음> 솔직히 물 때문에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아, 나데이더못쓸 때마다 맨날 <웃음> 물 예쁜 것만 쓰거든. 다른 거안 보고. 물 예쁜 거 다음으로 보는 게 나뭇잎 출렁거리는 거. 이거 대원이 앞에 정리해놓을게, 여러 게 음. 그러면 대원이한테도 그런 말들 거야. 나 OP 주세요. <웃음> 대원이가 서버 들어오면 매일, 맨 처음으로 하는 말. 만능 오피설 아 오피주세요 어, 그건 본인한테서 직접 들어야 된다 아 갑자기 피스톤 만들고 싶어 광물 상자 광물 상자를 따로 해놓을게 나중에 올라가서 돌 구워가지고 그거 만들고 다 해야겠다. 뭘 버리지? <웃음> 돌 버리면 안 되고. 돌 서른다섯 개잘 가. 자살해야겠다, 나도. <웃음> 자살할 만한 곳이. 내가 자살할 만한 곳을 다 물로 메워었다 잘 있어. 응. 야, 뭐야, 이게. 탈궈졌어내 <웃음> <다 읽어줬어. 웃음> 눈앞에 이, 이거 좀 떼줘. 와, 대원이가 잘 익었다. 얘나불 붙은 거. 아, 어, 됐다. 너는 왜 자꾸 분수대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위법이야 누구? <웃음> 얘, 내, 앞, 내 앞에 분수대에 들어가 있길래 저 위법이다 저거 아 잠깐만 민규 그거 만들어 볼래 용광로? 만들 줄 알긴 한데 돌두번 구워야 된다 아야철 굽지마봐 여기다 돌 구워 봐봐 돌 돌을 두번 구워야 된다. 돌한번 구워서 나온 거를 세개 하면, 세개한 다음에 철 구운 걸로 해가지고, 화로에 넣으면 그거 된다. 아, 이거 넣지 말고, 이거. 돌 구운 거를 여기다가 넣어봐봐. 요거. 돌두번 구우면 매끈한 돌 되거든. 그, 그걸 세개 만들고 하면, 광물 전용 화로 만들자, 그래서. 써봤는데 빠르고 괜찮더라. 어, 어, 철낭비이긴 해도. 아, 나돌좀 구워야 겠다, 그냥. 철좀 줘봐.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 주시고. 만들어 오겠습니다. 어떻게 만들더라? 와, 달개 많아, 미친. 민규 개 마이크 왔다 아, 야, 철 다섯 개다. 야, 철, 철개 좀 들고 있을게, 나. 여기 돌 구운 걸 여기다 다 넣어서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주시오 용광로 세개만 만들면 이제 여기 다안 구워도 된다 광물 전용이니까 오케이 어 만들었다 여기 내가 용광로 할 테니까 어 여기 용광로 있으니까 내가 못네 요 여기다 광물을 구고 여기다 광물 굽는 속도 개 빠르다 여기 어, 미쳤다 봐봐라 <웃음> 두 배로 빠르다 여기 여기다 구우시오 이거 몇배 마흔한 개우이 봐봐 이거 요요 여기다 광물을 구고라 앞으로 오케이 속도 봐라 속도 한 두배 가까이 빠른 것 같은데 두배 두배 딱그럼그한대다 <웃음> 그러니까 그냥 넣어 놓고 철다넣어게여다어 내가 정리해 놓을게 정리해놨 금같이 정리 안한거니 화로는 내가 금꼴때 <웃음> <구울> 쓸게 <웃음> 아, 야, 고기도 여기다 굽지 마라. 훈연기 만들자. <웃음> 고기 굽는 것도 따로 있나? 어, 훈연기도 있다. 훈연기라고. 고기 굽는 속도두 배로 빨라지는데. 두개 만들어 놓을게, 그것도. 어디냐면, 여기 옆에다 두개 만들어 놓을게. 고기 굽는 화로. 봐봐, 철, 철, 철하는 속도 봐라, 이거. 레벨도 좀망치는것 같기도 하고 남은 데는 돌 굽자 난 석재 벽돌이 좋아 돌다 갖고 갔노 난 석재 벽돌이 좋아 난 석재 벽돌이 좋아 뭘봐 당근 봐봐 확실히 철키는 것도 빠르다 이가 네. 근데 나는 왜 사이드바에다 레벨을 표시할 생각을 했을까 왜그런가 <웃음> 거기서 종이 만들러 갈게, 나. 응, 음, 철곳 정리해둘게. 오케이. 여기, 여기 돌 있는 거 전부 다 구울까, 그냥? 돌, 아, 나또 하나 조약돌. 조합할 약돌 한, 내 세트 남겨놓고. 조합할 때 써야 된다, 그래도. 그니까, 한몇 세트 남겨놓을까? 한, 아, 좀나또알돌다안 꺼도 된다. 내 필요할 때마다 구쓸게 그럼 뭐 이제 상자를 몇개더 파야겠다. 그게 낫겠지. 음. 야, 그럼 저기서 나중에 뭐 건축할 거면 유리 같은 건 필요하니까 모래도 캐올게 응. 음.